기다려, 기다려. 절대 먹으면 안 돼. 절대 먹지만 대체 안 하지. 절대 먹으면 안 돼요. 기다려. 음. 했어요 엎드려. 기다려. 기다리세요. 대체 절대 먹으면 안 돼. 절대 먹지 마. 안 돼. 기다려. 기다려. 어허 대추야 대추 이거 목리 어떻게 해? 대추 대추 대추야, 너그 기다리라고 대추야. 했잖아. 이 주세요. 다 아, 먹었어. 대추, 이... 대추 주세요. 이거. 이거 주세요. 대추 안 뜯기려고. 안 뜯기려고 된다. 대추야, 너 표정이 왜그러니 대추야, 이거 이거 왜 먹어? 내가 잡고 있는데. 대추 너 기다려, 앉자. 기다려. 대추 앉아. 아, 아니야, 아무, 아무 힘이 없어. 내 눈에 내 눈에 이거. 대추 앉아 대추 왜 그렇게 먹었어? 아, 기다리라고 했는데 대추 앉아보세요 대추 기다리라고 했는데 왜 드셨어요 이걸? 기다리라고 했잖아요 아니 이걸 기다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드시면 어떡해요 이거를 꿀꺽하고 네 말씀을 해보세요 말씀을 해보시라고요 왜 이걸 드셨냐고요 네? 어떻게 할 거예요, 이거? 먹어야 돼, 말아야 돼. 응? 먹어야 돼, 말아야 돼요. 먹을 거예요, 안 먹을 거예요? 어? 대추? 대추 안 되지? 먹어? 내가 먹으나 했으니까 먹는 거지? 먹 <웃음> 아이고 예뻐 됐지. 어더 먹은다 기다려 생강 기다려 절대 먹으면 안돼 이거 절대 먹지 말았지? 이거 먹지 마세요 생강씨 여기 보세요 먹지 마세요 안돼 기다려 <웃음> 제발 너라도 <웃음> 기다리세요 이거 기다려 이거 기다려 알았지 기다려 Boom.